2022년 12월 20일 오랜 시간 준비를 해오던 mbn의 새로운 가요 오디션 불타는 트롯맨이 드디어 첫 방송을 하였습니다. 대한민국 트롯 오디션의 열풍을 일으켰던 장보인 서혜진 pd가 mbn으로 옮겨 새롭게 도전한 이 오디션에 어김없이 나타난 신동들이 있었는데요. 특히 눈에 띄는 한 아이가 바로 서울의 초등학교 출신 11살 홍성원 군입니다. 한복을 입고 나타날 때부터 남다르다 생각했는데 송소희의 배띠화를 부르는데 첫 소절에 여기저기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야말로 모두가 그저 놀라기만 하였고 심사위원 김용임씨는 우승후보라고 일가였습니다. 또한 명의 국악트로 신동이 나타난 순간이었습니다. 다음 그럼 새로운 국악트로 신동 홍성원군의 노래 감상을 보시겠습니다. 혼님네야 니니 가자. 동서남북바람불제 아이야 번님내 옆에 띄워서 어서 가자 어헌치나 기다리나 술이 있고 아, 동서남북바람제동서남북 둘째, 아이, 뿜더니 이때가 하니더냐. 아이, 아빠님, <웃음> 내옆에 띄워서 가자. 아리아 yeah. y oh. a